기본적으로 이티제는 술을 즐기진 않지만 이티제 기준 친한 사람들과 술 마시는 것은 비교적 즐깁니다 특히 애인과 함께 마시는 술자리에서 이티제는 조금 느슨해지는데 이때 애인은 이티제의 본심을 파악할 절호의 찬스를 얻은 것입니다 평상시 이티제는 말 조심, 행동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친한 사람과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좀더 기분이 업되거나 좀더 직설적인 표현이 나옵니다. 평소엔 플러팅은커녕 애인 외모 칭찬도 못하는 이티제가 술이 좀 들어가면 갑자기 ENTP 비니에서 플러팅을 할수 있습니다. 네, 네, 네. 하지만 이런 방법을 자주 활용하면 역효과를 초래합니다. 이티제가술 취한 상태에서 애정 표현하고 스킨십 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면 자연스레 술을 더 자주 마시게 됩니다. 가끔 이 티제의 본심이 궁금할 때 사용하는 아이템이라 생각하면 적당합니다. s <목소리도>